또 재밌는거 없음 야 이거.. 이거 뭐냐 3인 협동전 아몬의 숙주할건데 야 애니팡할래? 애니팡, 애니팡. <웃음> 그 <그거> 어? 왜? <웃음> 저기 지뢰찾기도 있나 <웃음> 잠깐만 지뢰찾기는 <웃음> 잠깐만 있는거 같은데? 지뢰찾기도 <웃음> 있다고 <웃음> 아 근데 좀 안좋은.. 안좋은 애이다응 하지마 그거 <웃음> 야 <웃음> 애니팡라니팡 <웃음> 이라고 <웃음> 아, 이건... 니팡이다 뭐? 애니팡아 킹남 모습 도대체 어유리 뽑고 스킬 쓸수 있는 애니팡이다야 근데 야 근데 이거 스타그랩부터 대기 실어 화면에 어? 애니메이션 못 끊어. 너무 시끄럽다 아 바꿀 수 있다 막 노래 틀고 춤추는데 그거 시끄럽다 노래 틀고 가그 <웃음> 앞에 어떤 아저씨가 그막 보라색 아저씨가 어. 그거 F10 누르고 설정 들어가서 응. 배경 모델 응. 바꾸면 돼 오케이 뭘로 바꾸는 게 낫냐 우주 구름 광전사면안 되나 어? 몰라 일단 해보자 몰라 일단 해보자. 야 나중에. 저 그거 아저씨는 하자. 엄청 소리가 워크다. <웃음> 야 응. 나중에 그거하자 개인 운빨 맞기. 오케이. 일단 해보자. 킹온운빨 맞기. 막. <웃음> 그 다음에는 그걸 해보는 거다. 테란 디펜스 워즈 아 그건 좀 좀비 맞기 모드를 해보자 나한 시간 한 시간 안 돼서 꺼야 된다 한 40분 오, 있다가 응안돼 돼. 그럴수가 넌 골프장이나 만들자 좋아 <웃음> 뭐야 이거 어째? 아이씨. 애니팡이다 마우스로하는 애니팡이다 어,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꾸준히 뭐가 나오그러니까아 맞다 하나 이거. 클릭하고 돌릴 거 클릭하고 잘했다, 니 계속. 나도 어. 그것 뜨고 있다. 망했어. 있... 그, 그, 잘해야 된다. 망했어, 갑자기 안 보여. <웃음> <웃음> 아 광전사 설격 <덜격! 웃음> 광전사지. 남자는 광전사지. 망했어, 아, 네. 안 보여. <웃음> 아니, 이 녀석들, 히드라를 뽑다니. 광전사를 참겨, 그래야 된다. 끝내주는군요. 대단합니다. 야, 이거, 내가 뭐안 해도 될것 같은데. <웃음> 야, 뭐야, 나 광전사 왜 이렇게 잘 미냐? 야, 광전사 개 많이 뽑았는데? 어? 일단은, 나는, 잠시, 판 한, 한, 판한번 갈아야겠다. 야, 잠깐만. 야, 보, 보시 너무 못하는데? 아, 보시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 야, 나 망했어.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웃음> <웃음> <웃음> 나도 안 보인다. 망했어. 야, 거신, 광전사 다 밀고 있다. 킹트라 리스크, 가라. 오케이, 난 불멸자 갈, 나도 불멸자 뽑을게. 돌치나, 어, 거신 이거. 거신 좀 띠꺼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팀전이가, 이거. 덤벼라, 덤벼라. 어. 뭐야, 이거? 아. 그 계속 뽑아주면 되나? 어. 막 애니팡 돌리면서 유닛 뽑으면 돼. 애니팡. 애니팡, 아이. <웃음> 야, 거신 쌓인 야, 야, 거신 세 마리 쌓인 거 미쳤냐? 저 어떻게 그래? 돌냐? 야 불멸자 어, 아무것도 뭐... 못하는데? 난 계속 광전사만 뽑고 있었다. 아 몰라, 뮤탈리스크로 정리할래. 원래 거신은 뮤탈로 잡는 게 국룰이래. 안나 보인다. 거신, 킬하는 뭐 거야? 저거 저 꼴뚜기 새끼들. <웃음> <웃음> 아또 꼴뚜기 킹받네. 울트라 디스크. 안돼 <웃음> 울트라 온다. 어 울트라를 선하면 그소새끼가 나간다. 음난 <웃음> <음포! 웃음> 저거 통가젤이 나오는 톰인 줄 알고 있었다. 아직 이때까지. <웃음> <웃음> <웃음> 아, 뭘 진짜. <진입다>. 유신. <웃음> 야 울트라가 내말이다 놀아야니. 잠마 나 불멸자로 울트라 정리할게. 아 오케이 불멸자 아... 둘이 뽑았다 이걸로 돌아가게 될거 엄마 안 보인다 아 시통과 제리하고 싶다 갑자기 <웃음> 이게 제리가 대포 들고 왔다 이 녀석 죽어라 나는 <웃음> <난> 톰이다 <웃음> 제리가 템 들고 왔다 <웃음> 어린이들이 보기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고양이 만좀 말이 안 좋은데 들소가 나온다 <웃음> 어 어... 아니 이 녀석 아니 왜 이렇게 소망소망하는 거야 아, 야톰톰뭐 저렇게 쓰냐 너무 정당한 500원이라서 그렇다 내가 봤을 때어 근데 제리한테 당한다고 아, 못나 죽게 너무 오케이 제리 비기들거 같다 난 톰이다 봄이 이상한 거 들고 와는 재리 뚜껑 편다. <웃음> 아 근데 나도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한다. 난 없는 것 같아. 어 있다. 한 번. 아 근데 네, 안 보여. 아, <웃음> 아 오케이. 아야야 야, 불멸자 아까 울트라 망동 뽑은 거 아직도 살아 있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톰안 보인다! 기다려 톰 뭐야! 야광전서개만해 온다! 오우.. 자봐라 저거 저.. 잠깐 막힐 것 같은데 내꺼? 톰 가자! 오! 오! 히드라 살았어! 오케이 뱀.. 뱀 살았다 야 근데 톰은 잘안죽톰어톰잘안 어, 죽어 <웃음> 됐다 됐다 난 살았다 아닌 것 같다 <웃음> 뭐지 톰은 야, 야, 위에 대포 달려 달리는... 어어야나연속으로 아, 제거해가지고 톰 다섯 마이 나갔다 방금 실화가운개 어, 좋다 톰 다섯 마이 나아 도저히 맞출 게안 보인다 톰가자야 빨리 야 빨리 불멸자 뽑아 빨리 야나톰 받기 뽑을 줄 몰라 아 톰, 톰저 뭐지? 저 드라곤한테 엄청 약해, 톰이. 음. 불멸자 뽑았다. 어. 근데 제 이름이 톰이었나? <웃음> 톰이었다.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야야 우타, 왜 이렇게 센네? 야톰 너무 센네? <웃음> 톰 가자. <웃음> 아 맞출 게 없다. 밥을 잘 주니까 저리됐다. 맞출 게 없다 나도 맞출 게 없다 <웃음> 제리한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야, 뒤에 해병 쌓인거봐 어우 역겨워 <웃음> 조금만 기다려봐 톰 간다 <웃음> <웃음> 아 내가 니판개 못해 진짜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니 야 나는 점점 고이기 시작했다 야나 점점 토요하기 시작했는데? 잘하셨습니다. 톰 생각을 하니까 잘 된다 야 <웃음> 너도 이제 톰을 뽑도록 아 오케이 <웃음> 톰 가자 야 졌어 와, 졌어, 이거. 어, 나 이겼다. 톰이 <웃음> 이겼다. 야, 잠아 야, 덕구, 에너지 6090 실화야? <웃음> 에너지. <웃음> 뭘, <웃음> 뭐야, 쟤 에너지가. 나도 8640인데. <웃음> <웃음> 야, 이거 한번 어... 더. 아, 쟤 존나 웃기다. <웃음> 아, 오케이. <웃음> 아니, 이 녀석들. <웃음> 야, 나팀좀 바꿔줘. 오케이. 야 이번에 덕구한테 보센거 하나 붙이고 우리가 팀 먹자. 그래. 어. 정말이야 <웃음> <근데 그래 웃음> <봐야 웃음> 난못 이긴. <웃음> 우리 톰만 끌고 가자. 보어려워만 붙일게. 응. 어 가자. 아주 어려운 붙여다 아까 중간 붙여도 빡 셌거든. 내 톰이 빡센게 아니라. 어. 어. 아야 둘이 둘이서. 니랑 보시랑 톰 보고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대신 <웃음> 톰이 <톤 웃음> <웃음> <톤> 너무 써다 톰이 <웃음> 분량가가 좀 비싸서 그렇다. <웃음> 어. 레벨,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일단 처음은 사뿐하게 질렀안 <웃음> 되다 조금 조금만 기다려 봐라. 어, 야, 연속이다, 연속이다. 톰 하나 간다. 아, 계속 못 나. <웃음> 나처럼 강한 지착을 보여야 이길 수 있다. <웃음> 어, 톰, 야, 시작부터 톰 장난 아닌데? <웃음>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톰 야, 잠깐만. 제베이시빈비행겨우니까 히드라 하나 뽑을게 오케이 okay. <웃음> 나는 톰을 뽑겠다 <웃음> 히드라 못 싸운다 좀독꾸 <웃음> 니네 집고양이는 이정도는 안되지 <웃음> <웃음> <웃음> <니네> 집... <웃음> 끝내 준대 잘하셨습니다 끝내 준대 <웃음> 야, 근데, 보시 너무 쎄라, 어려움. 어, 아, 진짜. 막, 막, 뚫리나? 지금 나 아무것도 음... 못하고 있는데. 우리 타워 이렇게 뚫리고 있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 뚫리고 있다고. 야, 톰이 빨리, 어. 펴... 불멸적, 뭘, 뭘 뽑은 거야, 나 지금. 어, 너톰잘 뽑았어. 이톰 때문에 들었다. 어? 어, 톰 때문에 뭐, 막혔다, 저거 온 거. 어, 다행이다. 역시 톰. 잠깐만, 하나만 더 하면, 톰이다. <웃음> 쟤도 혹시, 막, 드라곤 뽑는 거 아이가? 아, 괜찮다. 드라곤은 내가 견제할게. 네. 원래 에이스 견제하는다. 야, 야, 야, 야, 야, 바퀴벌레 개 많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퀴벌레 많이 오면은, 톰을 보내야 된다. <웃음> 야, 쟤톰 <제가> 간다. <웃음> 아 안돼 톱 녹는다 야, 잠깐만 통과 제리 주제가가 생각난다 <웃음> 안돼 야본 너무 잘하는데? 아 게임 개정신 없다 와나 진짜 못하고 있는데 보시다 캐리하고 있다 <웃음> 이거 만약 이기면은 내 탓이 아니 절대로 아씨 왜왜 돌릴게 없어 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저 비행 비행기가... 톰톰톰잡는데아야야야 어떻게... 제일이다야 비행기가 톰다 때려 잡는다 야 어떡해... 불멸자... w w 비행기 나올 땐 w 기대라 스톰이 G제. W랑 G를 잡고 게임을 해야겠어. <웃음> 와, 스톰 해봤는데? 와, 야, 야. 안 돼, 우리 기지 뚝배기 깨진다. 야, 야, 어떡해. 야, 안 돼. 야, 어떡해. 아니, 아직 할만해. 기들아. 아, 상대 비행기. 어, 상대 비행기. 아, 너무 뽀글기 아, 없다. 이젠 톤이다. 이젠 톤밖에 없다. 아, 아. 야, 지금 톤하면 굉장히 큰일 날것 같은데? 어, 히드라 하고 깨만한데? 있다. 히드라 하고 있다.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다. 야, 히드라 다섯 마리. 오케이. 콤보 터졌다, 방금. 아 안보인다 안보인다 아여기있다 오케이 오케이 다섯개 웃고 하고 야 비행기 맞나 지금 아니 비행기 이전에 문제인가 톰이 우리 기지 털고 있어 아 이제 톰을 가야된다 톰톰톰 톰. 늦었다 이슈몬 아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야, 늦었다. 아, 늦었다. 야, 먹고 늦, 아, 참고로 인공지능은 마법 절대 안 쓴다. 인공지능 새끼가 마법 쓰니까 한 번도 못 봤다. 아, 말까? 뭐 아, 글쎄, 요 이제. 이제...